네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어, 뒤쪽에 있는 네, 균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모습과 함께 네, 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어, 한 식물의 잎을 지금 조사 중인데요 굉장히 재밌는데 어, 지금 만배에서 광만배 1대1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감.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죠 예 지금 이제 균형이죠 아, 식물 뒤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이파리에 자, 두 배로 한번 자름다운 생명체가 지금 입 뒤쪽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어, 이런 거는 바이오 생물 현미경에서는 흑백으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체 현미경으로 입 뒤쪽을 이렇게 상부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매우 드문죠. 자 이제 조금 더한5배 정도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빛치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미세한 세균들 박테리아 미생물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선명히 할수 있겠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2만배로 한번 널려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2만배로 한번 널려 봅시다 <웃음> 현재 이 잎을 u l EPT 면인데요 you e x t 일단 강압성 작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강압성 작용에서 그 빛에 의해서 물이 이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잎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뒤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서 미생물체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저건 지금 움직이는 게 미생물체인 것 같아요 아 움직이는 게 미생물체가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그들이 공조하는 것 같거든요. 미생물체가 아니고 지금 보면 이파리 뒤에서 그 물이 지나가거나 소위 물부채 알지 않습니까? 물관, 체관, 또 기타 여러 영양분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들이 아주 열은막에 지금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일종의 기공들 속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와 지금 이거는 보니까 빛의 예술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혈관들이 보이는 거죠 식물세포의 혈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옆으로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볼때 네,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서 약간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 걸볼때 네, 보니까 그렇네요 야 멋있는 영양분이 지금 지나가는 어떤 모습들 현재 4만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광학 4만배입니다 와더 움직이고 있네요 살아 숨쉬고 있구나 기공들이 식물세포의 기공들이 이제 살아 숨쉬고 있고 그냥 단순히 기공이 아니고요 거기서 막 에너지가 발생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노 입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현재 광합성 작용을 실체 과학현미경으로 지금 촬영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아마 이건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을 건데요. 저희 광역 앵두금 성분서에 난으로 볼수 있는 과학현미경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가져까온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죠. 그럼 이제 광학 10만별로 한번 봅시다. 그 정도가 반값인 만배 정도네요. 이미 기공 하나의 모습을 딱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보세요. 생명체가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작용. 우리가 DNA 조직 구조를 연기 서열을 볼수 있는 부분이 과학한 20만배에서 30만배 정도에볼수 있는데요 어, 이전에 과학현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현명으로 촬영한 거죠 이제 이렇게 광학회미용으로 광합성 작용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화질 3 0임차징주인자렌즈나 이런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질을 깨끗하게 좀더할수 있습니다. 여기 깨진게 또또그 렌즈앞에 표현이 있네요. 아따 아따 뭐 빛의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깜빡깜빡하는게 살아있는데 숨쉬고 있는 게보이는 강합승작용이라 빛을 합승하는 작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광합성 작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와, 세상에. 와. 빛을 합성해내는 공장 같아요. 빛을 먹이로 해서 그걸 생산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어떤. 아 이건 기공, 기공. 오른쪽에서 막 맥박이 뛰는 것처럼 진짜 예니다저 보세요. 광활작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광엽앵 도금 승분 속사 였 습니다.